부평 히어로가 있는 곳 우리의 히어로는 어디에 있을까요? 따뜻한 봄날 이웃들을 위한 선행으로 마음마저 훈훈하게 만든 우리의 부평 히어로를 만납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지 어느덧 6개월 차에 접어든 석희씨. 어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저번 제 생일 때제 친구들이랑 같이 기부를 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소 부평구청에서도 알아주는 이웃사랑꾼이라는 석희씨는 이젠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직원으로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구청을 찾는 분들을 늘 한결같은 미소와 상냥한 말투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해, 안녕하세요. 아, 어떻게 네, 오셨어요? 예, 네. 결과 때문에 기초수급 신청하신 거 같아요? 아, 네, 맞아요. 아, 그럼 들어오셔서 제가 안내, 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신청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3개월 전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인적사항 적어주시면 담당자분 네. 불러드릴게요. 상담 과정에서 혹여나 불편하진 않을까 이것저것 신경쓰는 석희씨의 말과 행동에는 민원인에 대한 배려가 곳곳에 묻어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민원인과의 대화를 마친 석희씨. 담당 행정구역 주무관님에게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연계하는데요 평소 석희씨는 민원인과 부평구청 직원들 사이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착하고 성실한 사회복무요원인데요. 민원인이 오시면 친절하게 응대를 해드리고 그리고 직원들과도 아주 소통을 잘하고 있는 그런 착한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잠시 후 민원인들의 발길이 뜸해지자 석희씨가 분주히 움직입니다. 구청에 들어온 기부물품을 행정구역마다 배분하는 것도 석희 씨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데요. 꼭 필요한 이웃에게 잘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해 하나하나 배분합니다. 저희 구에 와보니까 정말 기부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께 정말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 제가 사회에 나가서도 이분들처럼 기부를 꾸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무 중 만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싶은 마음과 지역 사회를 위해 기부하는 후원자 분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 이번 기부를 결심했다는데요. 복지정책과에 와서 보니까 참 저희 부평구에 기부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한분으한분 이렇게 뵙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나도 한번 기부를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친구들에게 나눔이라는 좋은 취지를 알리고. 생일선물대신 따뜻한 마음을 모았는데요. 사실 20살 이전에는 부모님이 제 이름으로 기부를 하시곤 하셨는데 아마 그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창 자신을 꾸미기에도 바쁜 나이인 23살 석희씨는 자신을 위한 선물이 아닌 이웃에게 따뜻한 선물을 전했습니다. 네, 생일선물 대신에 성금을 기부한다고 해서 무척 많이 놀랬고요. 어, 최근에는 어, 코로나 1 9로 헌혈 수급이 어려워지자 어, 구청에 온그 헌혈 차량에서 직접 헌혈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어, 아주 요즘 보기 드문 그런 착하고 성실한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좀 얼떨떨했는데요.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이런 이름을 가져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 많이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더 힘겨운 면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꾸준히 관심과 사랑을 전하겠다는 석희씨. 그의 아름다운 마음을 부평구가 응원합니다.